안녕하세요 햇살 드라마입니다 닥터 차정숙에서 차정숙의 남편 서인호는 뻔뻔하게 직장에서 과거 첫사랑인 최승희를 만나고 있습니다 차정숙은 서인호를 박사를 내주는 건 기본으로 해야 하고 최승희에게도 벌을 주어야 하겠지요 오화에서 차정숙은 서인호와 최승희가 불륜인 것을 완전히 알게 될 텐데요 차정숙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까요 가서 확 최승희의 머리채를 잡아칠까요 그건 아니겠죠.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겠지만 아들 서정민도 있는 직장이기에 꾹 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에요. 당연한 거죠. 누가 바로 눈앞에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있는데 참기만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차정숙의 선택이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차정숙이 알기 전에 서인호와 최승희는 차정숙 을 내쫓으려고 합니다. 이런 그들의 못된 계략도 모르고 있는 차정숙. 차정숙은 최승희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동안 미안했었다고 사과를 합니다. 차마 말을 꺼내려니 입이안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차정숙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을 했죠. 그 말을 듣고 최승희는 차정숙 에게 다 잊었다며 죄책감 갖지 말라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최승희가 잘 용서 했나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너가 나한테 과거에 그랬었지 나도 지금 네 남편 이랑 만나니까 상관없어.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사들을 보면 차정숙이 최승희가 용서한 것처럼 말을 하자.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라며 친구로서의 대화를 유도하자. 최승희는 정색하며 선을 그으며 말했죠. 그런 다정한 질문은 누습다. 내가 과거를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친구가 될순 없잖니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못된 x죠. 그 말을 듣고 상심하는 차정숙을 보았을 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남편이란 인간은 간 이식도 안해주고 직장에서 대놓고 불륜짓거리나 하고 있고 그 불륜상대녀는 뻔뻔하고 못되게 말을 하고 있죠. 언젠간 우리의 차정숙이 서인호 최승희를 아주 눈물을 쏙 빼도록 혼을 내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하예고를 보니 차정숙의 환자가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은데요. 이건 최승희의 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사로서의 본분까지 잊어가며 나쁜 짓을 할 인간인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최승희의 딸만 봐도 최승희도 정상적인 인간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그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뭐든지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다 가지며 승승장구해오 민생이었는데요. 차정숙에게서 인호를 빼앗겼던 것에 대한 패배감을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차정숙을 괴롭힐 것으로 보며 오화부터 그런 짓들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런 차정숙의 위기를 아들의 여자친구이자 선배의 사인 전소라가 도와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최승희가 차정숙에게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으로 보시는지요? 좋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정숙이 최승희에게 통쾌하게 벌을 내리길 바라신다면 햇살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